배우 이서진이 캐릭터와 달리 저는 깨끗하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7일 오후 tvn 세월화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제작 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배우 이서진 곽선영 서현욱 주현영 그리고 백승용 감독이 참석했습니다.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는 프로 인생은 아마추어인 연예인 매니저들의 하드코어 직장 사수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과 일하는 프로 매니저이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한낱 아마추어인 사람들의 일, 사랑, 욕망이 대형 연예 매니지먼트사 메소드 엔터를 배경으로 리얼하게 펼쳐집니다. 이서진은 작품 출연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저는 원래 제작사에서 이 드라마를 초기에 기획하던 단계부터 하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빠질 수 없어서 했다라며 기획 초기부터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 같이 하게 됐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서진은 자신이 맡은 극중 캐릭터인 마테오와 실제로 결이 비슷하냐 는 질문에 일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결이 비슷하다. 하지만 사생활적인 것은 굉장히 다르다 라며 마테오는 가정적으로 복잡한 사람이다. 저는 뭐 깨끗하니까 라고 너스레 를 떨었습니다.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과 일하는 프로 매니저이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한낱 아마추어 일뿐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백승용 감독은 마법 같은 드라마 라며 매회 주인공이 다르다. 훌륭한 배우들과 12개의 동화를 만들었다. 행복하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라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배우들이 미친 연기를 한다며 배우들의 메소드 연기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vn 월화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는 7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됩니다.